물약을 선택하면 모든 일을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티켓을 사용한다면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힘든 여정이 시작될걸세 자네는 무엇을 선택할 겐가?